예, 이번 멘트는 아파트 베란다에 흡연 금지 그리고 담배불 투척 금지입니다. 예, 처음에 초기 부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부팅 끝났네요.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담배공초를 버리면 아래 세대로 떨어져 불쾌감을 주며 화단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담배꽁초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베란다 발콤.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면 아래세대로 떨어져 불쾌감을 주며 화단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담배꽁초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배... 담배를 버리면 안되겠죠 담배꽁초를?